제가 할 것은 이하암경 중에서 하암경 대방강물 하암경 10해양품 10해양품 제2,3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53일 동안 53분의 법사님께서 이하암경을 다 맡아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할 것은 화엄경시 배양품 제 2와 제 3입니다. 우리 이 불법은 진리는 이 불법의 진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아무 형상이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거두어들이면 은 아주 심오한 밀밀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고 놓아버리면 이 우주법계에 꽉 차는 그런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찾는 것이 우리 불자의 돌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 환경 자체가 예, 우주 삼라만상의 이 법계를 전부 그 조목조목이 설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화하고 있는 이 옷이 천인데 이 천을 잘라만실 한올을 가지고 날줄과 실줄이 딱딱딱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이 천이 되듯이 이 우주의 진리를 이런 배짜듯이 이 환경에 환경 80경에 전부 뭐이 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전부 이 배짜듯이 수놓듯이 짜난 겁니다 그것이 이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평양품인데 이것을 조목조목이 이 공부를 해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요 세세한 걸 자꾸 찾아 들어가면 은 근본을 일리 푸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 산이 있으면 영축산에 들어가는데, 골짜기로 골짜기로 들어가면은, 바위 밑으로,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은, 자꾸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산 전체를 못 보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항암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며칠 챕니까? 21일 동안 지금 이 항암경 산에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라. 어? 항암경 산에 들어갔다 이거라. 들어갔는데 이걸 어디에서 보배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배를 찾으려고 들어갔는 거라 지금 이 골짜기 들어가가 헤매다가 또저 골짜기 모르고 저 골짜기 들어가 헤매다가 이 골짜기를 모르고 이래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스무 하루 채 지금 하산에 들어갔다 이거라 하산에 보물찾으러 들어갔다 이거라 들어갔는데 너무 이거 세밀하게 이걸 설명하다 보면 전체를 모를 수가 있고 또 전체만 한마디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명확하게 또 세세한 걸또 모르기 때문에 또 허탕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53일 동안에 53법사님이 와서 이렇게 다 법문을 하시지만은 뭐 이런 물건 하나 이렇게 딱 들마 전체가 다 들리듯이 이래 하이가 다 스님들마다 그렇게 다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모르는 거라 다 들어보였어 들어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모른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법을 도리를 우리가 찾고 익히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어, 개괄적인 이야기만 너무 해도 또 안되고 하기 때문에 에, 십향품 제25의 이, 이 경을 조금 또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의 해양이 우키종인고 불자야 보살 마하살의 해양이 유후 십종하야 삼세제 부리 함공연설 하시니 하더니 위십고 일자는 구호서 일체중생호대 이중생상해향이요 이자는 불계해향이요 삼자는 등일체제불해향이요 사자는 질일체저해향이요 5자는무진공덕장해양이요 육자는 이일체평등승근해양이요 칠자는 등 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요, 팔자는 진여상 해양이요, 구자는 무방무차 해탈 해양이요, 십자는 이법계 무량 해왕이라 불자야. 시이 보살 마설의 십종 해양이니. 과거 미래 현재 재불이 이설 당설 금서이신이라나 한 번만 깨달으면 천 가지 만 가지 법이 다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법을 못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같이 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하면 에이 콩맛을 제대로 알도록 하면 힘써 보자 이거라 예, 그래서 한법을 알면은 만법을 다합니다 예, 오늘 시폐항 품 중에 예, 이 해양, 해양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예,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10가지가 예, 다 한가지 한가지마다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콩이 천개 만개가 있어도 알랄이 다그 형성이 되있거든 그래서 예, 우주법계에 예, 가득 찬 그런 헤아릴라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이 많고 끝을 볼라야 끝을 볼수 없을 정도로 이 넓은 이 우주법계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로 깨뚫어 가지고 깨달으면 하나다 이거라요 음. 불자야 운하위 선보살마하살에 구호일체중생호대이중생상해양고 불자야 자보살마하살의 행단바라밀하이며 증시바라밀하이며 수시바 수시제 바라밀 하이묘기 청진 바라밀 하이묘 입선 바라밀 하이묘 주반야 바라밀 하야 대자대비 대휘 대사로 수여시등무량 성근 하나니 <웃음> 이제 한법을 깨칠라 하면 이런 음 무량승근을 닦아야 하고, 전부 방금 이야기 하, 하듯이 그걸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수선 수선근시의 작시렴은 호대원자승근으로 보름욕이길최종생하여능사증정하여 지어 구경하야 영리, 지어 가기, 축생념나왕 등의 무량 고뇌하고, 보살마하사리종승근시에. 이해상이 기상 건노로 유시해향호대아당이 일체 중생작산이 영면일체 제고사고이며 위일체중생작인이니 실령해탈제분내고이며 위일체중생작기니 개령덕이제이포고이며 위일체중생작지니 응득지어 일체지고이며 위일체중생작가니니 응득 구견 난논처 고이 묘위 일체 중생장 명이니 영덕. 지광 멸리 체암 고이 묘위 일체 중생작 은이. 파피 일체 무명 암 고이 묘위 일체 중생작 등이니 능주, 영주, 국여, 앙청장, 처고이며, 위일체중생작 도산이 인기영이, 진실벗개며, 위일체중생작 대산이 여기무에, 대지해고라 하나니,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제 승근으로 여시해양하야 평덕여익일체중생하야 구경계영득일체진이라나무아 성근을 닦을 때에 성근을 어, 아까번에 닦으라 했는데 성근을 닦을 때 어떻게 닦냐 자학시 염언호대이 생각을 염호대 기때이 어, 성근으로 늘리능히일체 중생을 요익케하여 다하여금 청정케 해서 구경에 이르러서 길이길이 길이 지옥, 아기, 축생, 염나왕 등의 무량 고뇌를 여익해, 여익해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보살, 마살이 성금을 심을 때에 자기 성금으로서 이같이 해양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해 살을 지을, 지을 지니 하여금 일체 모든 고사를 명쾌하는 연고이며, 일체중생을 위해 수호를 지을지니 다하여금 모든 번뇌를 해탈케 하는 연고며 일체중생을 위해 귀를 지을지니 다하여금 모든 식이 여임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중생을 위해 치를 지을지니 하여금 일체지에 이를 르 얻게 일체 지혜 이름을 얻게 하는 연고며일체 중생을 위해 안을 지을지니 하여금 구경 안온철을 얻게 하는 연고며일체 중생을 위해 밝음을 지을지니 하여금 지혜 강명을 얻어 얻었고 어리석음을 멸하게 하는 연고며일체 중생을 위해 햇불을 지을지니 저 일체 명함을 다 파하고 파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위해 등을 등불을 지을지니 하여금 구경 청정처에 좋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위해 도사를 지을지니 그를 인도해 하여금 진실법에 들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위해 대도사를 지을지니 그 무에 무지혜를 주는 연고라 하나니, 불자야 보살 마살이 모든 승근으로 이같이 해양해서 평등히 일체 중생을 요익해 하여 구경에 다 하여금 일체지를 얻게 하나니라. 언제이 성근을 닦아서, 어, 성근을 닦게 되면은 에, 모든 무명 업장을 다 녹이고 일체 장애를 다 해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성근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다 요약해 하는 그 지혜를 얻는다 이겁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여 비치우 예수호 해 향허 대여 기진노로 등무 찰별이니 하이고요 보살 마하살이 이빌 체법 평등성고로 불어중생에 이기 일년비 친우 상하이며 서류 중생이여 보살소의기운혜심이라도 보살이여 이안시하야종무호 종무고노하고 종무 오이 중생하야 자선지시하야 연설정법하야 연기수습하나니 비어대해를 일체중도에게 불렁변갠달하야 보살도여기하야 일체원모 우몽에 무유지해하야 부지 언덕하며진한완도하야교만다대하며 기심맹고하야 불식선법하는 여시등유의 재아중생이 종종 피염내라도 무릉 동난인이라나 <놀람> <놀람> 아이미아바 I mean 숫자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 숫자 있지요. 백천 만억이 큽니까? 하나 둘이 큽니까? 백천 만억이 크지요. 또, 만기는 어떤 게 많습니까? 백천만억이 많습니까? 하나둘이 많습니까? 예? 예. 그래갖고는 함살님에 뭐, 앞으로 40년 더 참여해도, 더 와도 앞으로 견성하기는 걸렸다. 어째서 그런 얘기라. 하나가,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은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서희가 나오고, 자꾸 이렇 나왔는데, 백천만억이 크나, 하나가 크나 하면, 하나가 더큰줄 알아야 되지. 전부 하나의 새끼라. <웃음> 하나에서 나온 새끼라 이게 백천만억 위에. 어? 자자는 그거 아무리 많이 쓴들 뭐큰거 하나 하면 당하나, 이거라. 그래서, 에, 용사 혼잡이고, 성범이 동석이라 하는데 성인과 범부가 같이 있고 용과 뱀이 한자리에 다 있다 이랬는데 뱀이 천발이 만발이 해도 용한발를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범부는 아무리 많아도 범부고 부처는 한부처라도 여러 본부가 한 부처를 못 당한다 이거라. 그래서,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이 부처가 돼야 된다 그거든 자신이. 자신이 부처가 되면은 천하에 당할 것이 없어. 그래서 백천만억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가 제일 많은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만법이 길이라 했거든. 일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 이거라. 하나로 돌아가는 건왜 하나로 돌아가나? 원래 하나에서,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이거라 만법이 원래 하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도 만법이 또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 그래서 하나가 제일 큰 것이고 하나가 제일 많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까? 백천만억 하겠습니까? 이제 좀 되겠다 <웃음> 이제 뭐 여분 철에 마하옹살림만 해양하면은 이제 뭐 되겠다 내년부터 이제 안와도 되겠다 <웃음>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제 불법으로 이비소연하여기광대신바불태전심하여 무량급중에 수섭희우 난 득심보하야 여일체제 불로기 실평등이니 보살이 여시관제 승근하여 신심청정하이며 대비 경고하야 이심심부신과 한이심과 청정심과 최성심과 유연심과 자비심과 연민심과 서포심과 이심과 안락심으로 보이중생하야 진실 회양하이고 비단 구원인니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제 승근으로 회사 해양지시에 착시 이륜문호대야 승근으로 은일체지생과 일체중생이 개득 청정하여 공득은만하며 불가요해하며 유무궁진하며 상덕 존중하며 정념 불망하며. 해결정해하이며 고 무량지하야 신고이의 일체 공덕으로만 장의 민예라 우작 시렴 보대이차 승근으로 영일체 중생으로 성사 공양일체 지불하야 무공가자하고 재불소에 정신불개하여 청문정법하이며 단죄 의혹하여 억지불망하이며 여설수행하여 여시 어여래소에 기공경심하이며 신업청정하여 안주 무량광대성근하이며 영리빙공하여 칠제만족하이며 의제불소에 상수수학하야 승치무량성묘지승근하이며평등해오하야주일체지하이며이무예안으로능시중생하며중상음신하야무요염결하이며언음증묘하야공득음만하며 재건조복하여 십육승치하이며 순심만족하여 무소이주하이며 영일체중생으로 보다곤락하이며 등무량주하여 주불소주께 하나님라나 무아 뭔가 청산 곽불고라 하는 말이 거든 꿈에 청산을 지나가니까 다리가 안 아프다 <웃음> <웃음> 실제로 그 청산을 지나가려면다리 아프지 않아요 꿈에 그 지나가는 안 아프지요 그래서 꿈에 뭔가 청산하듯이 꿈에 <웃음> 청산 발로 지나가듯이 한번 이리 지나가야 된다 이거라 이거 다 못한다 이거라 알겠죠 그래도 이다못에도 한마디만 말다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산 앞바다에 물한 방울 맛보마, 저, 미국 앞바다에 물 맛이나, 뭐, 영국 앞바다에 물 맛이나 갖는 거라. 바다 물 맛이. 그래서, 또 배, 어디 배, 이제, 나주 배, 나주 배한개먹어보면배맛다 아는 거고, 응? 어? 콩 하나를 먹어보면콩 뭐, 열 가마의 콩맛다 아는 거라. 그래서 이거 8환경을다이 법사님들이 이거 한줄한줄 한줄 이거 다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도 못해. 다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어떻 되느냐 여덕인신 불수도면 여입공산 보산공수래라 너가 법배산에들어 가서 아, 사람 몸을 받아서 돌을 닦아가 돌을 닦아가 돌을 얻지 못하면 보배산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거한 가지다 이거요 이거. 보배산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가면 가면 누, 어찌 됩니까 헛일이지요 그래서 이 환경을 설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배산일, 보배산입니다 이거이함살림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전부 보배산에 돌았다 이거라 보배산에 돌아가지고 빈손으로 가면 누구를 원망할 것과 아이거라 그래서 빈손으로 안가지요? 그럼 뭐가 가노? 빈손으로 안가면 뭐 어떻게 가노? 냐 보배? 보배 얻었나요? 보배 주셨나? 아직 못 주셨나? 에? 조금 알듯말뜻하지요예 그럴거야 뭐 <웃음> 그러면 보배산에 갔던 거 한번 읊어봅시다 여덕 인힌 불수도면 여이 아, 한, 공, 수, 금 아, 미, 한 볼, 랜, 랜, 랜, 사람이 몸을 받아서 돌을 닦지 아니하면 보배산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오는 것 같다고요 자또 하나 해봅시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부작시렴 호대 아당이 선근으로 여시해 향하야 영일 체중생으로 석구경낙과 그 이익낙과 불수낙과 적정낙과 무일악과 무동낙과 무량낙과 불사불태낙과 불멸낙과 일체지락과 일체지락이라 하이며 부작시렴호대 아당여 일체중생으로 작조사하고 작주병신하야 집대지거하고 시안몬도하야 영리험난하야 이순방편으로비지시리라하며 우어 생사해에 자일체지승교승하야 제 도제 중생 하야상아도 피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이 보살도를 닦아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서 자기만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일체 지를 얻어가지고 모든 중생을 예, 제도하여서 하여금 피안에 이르게 한다. 이걸 피안. 피안이라는 것은 뭐냐. 이 고해가 있는데 이사바생는 고해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은 차 아니고 저쪽에는 피안이라. 피안이란 이제 극락세계입니다 그거는. 그는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모든 일체 것이 다 끊어지고 그거는 알락만 있는 곳이라. 알락만. 알랑만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피안에 가야 되거든. 피안을 가는 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뭐냐 이 법문의 배를 타고 가는 거라 법문. 이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을 잘 알아서 이 배를 타면은 저 피안으로 간다 이거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자 부동일보 행천리라 한 발조직도 옮기지데안 했는데 천리에 갔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럼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 한 발자국도 옮기다않는데 천리를 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라. 그렇지만은, 이 불교에서는 전부 그런 걸다 이야기해 낸거라 지금 여러분, 한 발자국도 안 옮기고 가만히 있는데 미국까지 갚아 어?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다 가잖아. 누가 움직였나, 이거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갚아거든. 그처럼, 예, 이 우리 불교에서는 벌써 이미 옛날에 그렇게 다 이야기 해놨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깨치지 못할 때는 항상 고내고 항상 이 세상이고 한 생각을 깨치면 은 바로 피 안에 닿는다 이거피 안에 닿는 것은 뭐냐 천리말리를 한발짝도안 옮기고 다 도달한다 그게거든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는데 피 안에까지 가뿐다 이거라. 이게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 <웃음> 하암경, 이 여분, 이 하암살림에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천리를 가는 그런 어, 신통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래서 인인각지자등화, 사람 사람마다 각각이 다, 스스로 자 등불이 있는 거라 등불이 있는데 하대 일월 심별로 와뭐 해가 떠야 된다 뭐 무슨 뭐 불이 와야 된다 이러가 앞길을 찾을 게 없다 이거라 자기의 지혜의 등불이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지혜를 등 지혜의 등불을 찾으면은 앉아서라도 온 세계가 다 보이고 앉아서라도 온 세계를 다. 여행할 수가 있는 거라 앉아서 온 세계를 다 여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보배를 이 보배산에 와서 꼭 어디 가 가세요 예. 일기소술이라도 노심노력하야 열 세월이 시성하나니 기부울란제아 태도는 무방하야 이르니 오하고 이러이공하나니 비여 침수 장몽에 허다 경려 허다 정상이라가 일환이 성적일시에 개공하니 기불 이제야 히라세이는 <웃음> 불호위, 호이 난하니, 우여, 고이로다나. 소술이라도 하나의 조그만한 기술이나 제주 그 같은 그런 거라도 이 잔을 하나 만든다 이거예요. 이것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더라도 어,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때문에 그러한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어 아주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도라는 것은 한마디에 그냥 말 한마디 이런지 하에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에 깨달고 되고 그 깨달게 되면 은 모두가 공한 거라 텅 비가 헌한 거라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꿈에 어느 곳을 가고 어느 곳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뭐한갖 꿈에 뭐 일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옆에서 누가 툭 두드려가지고 깨운다 이거예요. 이렇게 깨운다 이거예 깨우면은 그 꿈이 일시에 꿈이 깨버잖아요 그러면 그 꿈속에 그 멀리 그 가고, 그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그 말한 것이 꿈 하나 깨뿌고 나니까, 뭐 금방 없어져 보는 거라. 그와 같다 이거래요. 이 대도를 깨치는 것은 꿈에 온갖 사연이 다 있는 것을 꿈딱 깨뿌마. 그냥 공한 것과 같다, 이거래요. 그래서 아주 쉽다, 이거래 이거는. 이런 거 만드는 기술보다 더 대도를 깨치는 게더 쉽다, 이거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하기 어려운 것은 길을 쓰고 하려 하고, 음? 이 하기 쉬운 것은 도깨치는 거, 이거는 아주 하기 쉬운데, 이것은 죽으라고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아주 응? 괴롭고, 응? 아주 근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옛날 조사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난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구경에는 대도를 언제 깨닫는 건데 대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보배산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바랍니다. 부사의 공덕의 도를 수행하여 불사이 급의 부사의 급의 도를 수행하여서 정진이 경고해서 마음이 걸림이 없은지라 여러 군생률을 요익해 하고자 하기 위하여 늘 모든 부처님의 공덕법을 구하도다 세간을 좋아하는 무덩인이 그 뜻을 따끔히 심히 밝고 깨끗하여 발심해 널리 모든 함식을 구하니 저가능히 잘해양장에 들도다 이게 이제 환경, 이거는 이제 해양입니다 용맹정진해서 그 힘이 구족하고 지혜 총명이 요달해서 뜻이 청정하여 널리 일체 모든 군생을 구하되 그 마음이 감린에 김동치 않도다. 마음이 잘 안주해 더불어 같음이 없고 뜻이 늘 청정해 크게 한열하여 이같이 물을 위해 부지런히 수행하니 비교하건대 대지가 늘리 용수함과 같도다. 자신을 위해 쾌락을 구하지 않고 다만 모든 중생을 구호하고자 하여 이같이 대비심을 발해서 빨리 무예지에 들물 얻도다. 시방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바 중생을 다 섭수하나니 저를 구하기 위한 고로 잘 심해 주하여 이같이 모든 회향을 수확하도다. 십회향품의회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다 이익해 하여가지고 하여금 그 생각하기 어려운 그곳에 주하게 하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하음살림에 참여했지만 은이 하음살림이 예, 환경 안에 화음이, 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밖에다 화음이 다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리만 깨달으면 여러분 집에 가도 화음이 있고 시장에 가도 화음이 있고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그 법을 깨달아서 예, 그 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일경경하니 나의 한건의 책이 있으니까 불인지 묵성이라 종이와 이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먹고 한자도 이 글로서 되거나 종이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펴보면 시방세계에 가득 찬다 하는 그런 경이 있습니다 그런 경은 이런 경이 아닌 경이거든 그래서 그런 경을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고 익히고 어, 얻으면 됩니다 에,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